일부, 15년의 세월, 결혼 후 여의자금이 좀 있었다. 가게라도 차려서 일을 시작할까 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매일 증권회사에 출퇴근하며 휴자를 하던 친언니의 권유로 증권을 시작했다. 너 힘들게 가게를 뭐하러 하려고 하니? 증권 투자하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 줄 아니? 부산 동네의 동서증권에 처음 발을디디었을때 전광판은 온통 고속도로였다. 처음 100만원만으로 시작해보라는 언니의 권유로 계좌를 개설하고 첫 주문을 에어보았다 지금은 없어진 도매업이었는데 상종가였다. 매일 상종가를 달리는 그 종목을 신문에서 날마다 보며 돈 계산을 하며 즐거워했다. 며칠 후 팔려고 매도 주문을 내었는데 증권사 직원은 그 주식이 내 계좌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주문을 낸 것을 증거하며 열을 내었는데 알고 보니 상종친 종목 주문 내어봐야 살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주문만 내면 당연히 사지는 것으로 알고 며칠을 좋아했던 것이었다. 그 이후 15년 내 15년의 증권투자의 세월. 전광판에서 날아간 내돈 2억 5천. 주머니 돈 쌈지 돈 아이 자그만 돈 찾은 것. 그리고 돌반지판 돈. 친정어머니 유품 금팔집 판 돈까지 모두 전광판에서 날리고 빚까지 내어가며 교자를 했으나 내게 돌아온 것은 빚과 이뤄진 황금 세월. 남보다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었다. 종목을 누구보다도 잘 집어내었고 차트도 누구보다 잘 보았다. 밤을 새워 공부했고 컴을 잡고 있었다. 상동치는 종목 누구보다 잘 찾아내었다. 그러나 결과는 15년의 결과는 2억 5천을 이 증권사, 저 증권사 다니며 다 날렸다는 것이었다. 각 증권사이트 다니며 글도 올리고 종목도 올리며 겉으로는 화려한 세월이었다. 증권을 통해 전국적으로 증권친구도 사귀면서 바쁜 세월이었다. 타는 가슴과 미어지는 가슴과 허탈한 가슴을 오직 7.8기 한다는 일념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또 스스로는 증권박사였다. 차트 박사였다.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도 상종치거나 오를 종목을 잘 찾아내는가? 하면서 정말 밤을 새워 차트를 점검하여 종목을 찾아내면 다음날 반드시 오르고 있었다. 스스로 감탄하며 위안을 삼으며 언젠가는 대박을 잃은 돈을 만회한다는 꿈을 꾸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같은 증권사에서 사귄 친구를 통해 펀드노릇도 했다. 억대를 날리고 만회하겠다며 2천만원을 다시 투자한 친구가 소개한 젊은 여사장에게 종목 선정을 하며 매수 매도시기를 전화로 가르쳐 주어 2천만원으로 얼마 안 가서 3천만원 만들어 주었더니 고맙다고 3백만원을 주어 받은 적도 있다. 왜냐하면 2억5천을 날리고 내 수중에 남은 것은 투자금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었다.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교만했지만 증권책을 쓰려고도 했었다. 예시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였다. 투자법에 대해서 혹은 내 투자세월에 대한 투자일기 같은 것이라든지 그때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견지명도 있었다. 그 당시 LG전자 1만원 할때 LG전자는 망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간판급회사니까 10만원은 할수 있다. 이 주식 사두어 10만원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사귄 증권 친구가 거액을 날리고 증권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시의 전화를 걸어온 그에게 그 돈으로 사업하지 말고 아이나 키우고 LG전자 사서 묻어두라 지금 만원이면 저로의 기회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사업을 시작했고 아직도 하고 있다. 가끔씩 전화가 오면 LG전자가 생각나는 것이었다. 사실 그 친구는 LG전자 오른 만큼 벌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태평양 화학을 좋아했었다. 늘 증권사컴에서 태평양 화학을 찍는 것을 본 남자 투자자들이 늘 놀려대었다. 여자라고 그런 주식만 하는가? 하면서 그때가 1만원 졌었다. 강원도 어느 분이 종목을 물었을 때 태평양 화학을 사두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 분은 샀다가 얼마 안가서 팔아버렸었다.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급함 때문이다. 나 역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이 조급함 때문에 오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주식을 또 기웃거렸기 때문이고 하루에도 수십 종목을 드나드는 단타 때문이었다. 결국은 나는 잃었지만 증권사는 살려주고 세금에는 많은 보탬이 되었었다. 시세의 메인 생활에서 나는 하늘을 쳐다본 지 오래되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5년의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한국에 살면서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명절날이 되어도 가족들은 즐거워해도 나는 시댁 바닷가에 나가 바다를 쳐다보며 하염없는 허무함옥수를 잃기도 했다. 채소밭에서 어김없이 자라나는 채소들을 바라볼 때 죄의식을 느꼈었다. 소득 없는 자신의 삶에서 안 없는 죄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엎친데 덮친, 덮친 격으로 그 15년의 와중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다. IMF가 오기 얼마 전이었다. 남편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퇴직금 역시 증권시장에 흘러들었다. 얼마와 IMF가 터졌고 결과는 참담했고 그 결과로 남편마저 사업의 기회는 잃었다.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고 가정경제는 말이 아니었다.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 증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증권투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나에 대한 감정은 좋을 리 없었다. 더욱이 몇 번의 깡통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나는 남편 몰래 전세자금마저 빼돌려 일부 월세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 아파트를 전세놓고 전세로 살고 있었다. 전세기한이 되어 본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지만 그때까지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삿날 태연이 이삿짐을 다꾸려놓고 전세돈을 받아 우리 아파트에 전세든 집에 전해야 아는데 나는 그뒤 숨어버렸다.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정말 고마운 것은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사람까지 잃으면 더큰 손해라는 말로 용서해 주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증권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증권의 일은 돈 증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일양그큰 돈을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카드 현금 서비스, 보험약관 대출, 자금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 더욱이 시댁에서 땅 일부 판것중 6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또가만 있을 리가 없었다. 얼마나 남편을 설득해 는지그중 천만 원을 빌렸다. 한달 기한으로 처음에 1주 만에 300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한 달이란 기한 안에 좀더 많이 찾고 싶은 욕심의 미술을 사용했고 잦은 초단타로 결국은 500만원 남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증권을 완전히 끝낸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증권에 대한 미련과 원금에 대한 미련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미련이 쉽게 끝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었던가 그러나 번번이 한 달이 못 가서 다시 시작했었다. 적은 자금이라 미수, 초단타 하루에도 열번도 넘는 매매 등 실패 스타일만 습관이 되어 있었다. 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회복에 대한 꿈은 허망한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나쁜 매매 습관, 심적 불안정으로는 수익을 낼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였다. 남편의 실직으로 더욱 빚은 사여같고 시댁에서 받은 돈도 빚갚는 데는 부족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내 엄망. 난 남편 엉망 서로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다. 15년의 세월 동안 중간중간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여러 번의 나의 의견을 번번이 남편은 묵살했기 때문이다. 전혀 헤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길은 없었다. 결혼 후 15년, 한 번도 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월이었다. 언니 역시 그긴 세월 동안 계속 증권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언니는 재산에 비해 투자금의 비율이 너무 적어 아무런 경제적인 타격은 없었다. 그래도 내가 잃은 금액의 배는 날린 상태였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부 제2의 인생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던 그때 나는 늘내마음의한켠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만 찾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솟아났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이 깨달아졌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주일 아제베만 가는 형식적인 선데이 신앙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기도하고 싶어졌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잘못 살아온 지난 세월을 눈물로 회개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혼자 교회를 찾아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시켜 주시며, 위로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의이시고나 대신 죽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도 끊을 수 없던 증권에 대한 미련을 단번에 끊을 수 있게 하셨다. 얼마 넘지 않았던 계좌를 정리했다. 마지막 남아있던 현대엘리베이터를 매도함으로 15년 증권세월은 끝이 났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미 깨달아졌다. 성경 속에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해 놓으셨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 전편에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동안 오직 증권만이 살길인양 그곳에서의 성공만이 성공인양 매달려 살았던 헛된 세월을 깨닫기였고 그 좁은 곳에서 탈피하게 해주셨다.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게 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려움이라.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버렸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치 못했던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솟아났다. 증권 시세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종일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다. 늘내마음에 찬양이 흘렀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찬양은 흐르고 있었다. 전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다. 혼자이으로 감당케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졌다. 교회 내 신앙이 연약한 자매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또 전도원장에서 만난 약하고 힘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가난하여 큰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던 어른 이웃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기적같이 병도 낫게 해주셨다. 성경에는 우리의 병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곳에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또 응답해 주셨다. 회사 중직으로 있던 시숙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100억의 수주를 받고 나와 회사를 설립하면서 남편을 중직으로 세웠던 것이다. 또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불교 집안의 효자라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신앙적으로 늘 핍박해 왔었다. 그러나 내가 눈물로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또 기적이 일어났다. 남편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남편 또한 변화되어 갔다.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편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교회를 함께 잘 다니며 주일 날밤 9시의 설교 방송은 늘 빠지지 않고 듣는다. 우리 가족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 전에 증권 강연회에 투자 설명회에 다녔던 나는 신학생 자격으로 전국 목회자 세미나의 목회자 전도동력 세미나에 다니게 하셨고 빈깡통 주제의 부잣집 큰 평수의 넓은 아파트에 아마추어 펀드로 초빙되어 다녔던 나는 주공임대 아파트의 좁은 평수에서 힘들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내 삶의 자리는 바뀌어져 있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우리 집을 종종 찾아오는 1급 지체장애인인 미제씨와 종일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그들에게 내 조그만 수고가 도움이 되이 내게 큰 기쁨이 되는 자리로 변화되었다. 교회의 전도팀 교우들과 병원의 환우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다닐 때 나의 모습은 증권시사판을 쫓아다닐 때의 증권회사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쳤던 초조함과 근심에 짓눌렸던 나의 예전의 모습에서 병원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까 하는 기대로 부푼 마음을 가득 담은 환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토록 밤을 새워 공부하고 투자이론을 정립하고 차트를 점검하며 종목을 찾으며 연구하고 노력하던 그 모든 수고가 15년의 그 모든 수고가 원금 회복을 향한 그 끈질긴 노력이 그 끊을 수 없던 미련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지금 나는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증권에서 잃은 2억 5천은 내 손으로 찾을 수 없었지만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찾을 수 없지만 나는 잃었던 돈보다도 잃었던 세월보다도 갓스로 따질 수 없는 더큰 것을 얻은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줄 후기 지금껏 제 이야기를 관심있게 보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증권투자 성공담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증권투자로 거액을 벌었다면 저는 이곳에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 투자자들 투자 방법대로 해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손실을 감수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서의 헛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돈은 잃었고 증권투자는 실패로 끝났지만 증권에 대한 이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보아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위에 수없이 많은 실패자들의 삶에 참담한 현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램은 우리 국민들 더는 증권시장에서 귀한 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증권회사에 흘러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키 같은 돈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로 기관 투자자들에게로 혹은 큰손들의 손으로 더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증권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몇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증권에 대한 공부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시기를 잘 만나 적기에 수익이 나서 팔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증권한다고 늘 걱정하던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예전에 공모주 사놓았던 것을 잊고 있었는데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증권을 어떻게 파느냐고 물어왔었는데 그동안 증저도 받아져 주수가 많아졌고 거의 7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증권공부를 많이 할수록 차트연구를 많이 할수록 어려운 증권용어를 많이 알수록 잦은 매매를 하였고 손실들이 큰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안할 수도 없겠지요. 수없이 매매온 측을 정해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도 어렵겠지요. 가끔씩 증권할 때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예습관대로 종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는 요즘 증권시세를 모른다. 종합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나의 말에 친구는 묻습니다. 어떻게 증권을 끊었느냐? 나는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를 않는다. 예전에 하던 그 친구들 아직도 다 그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끊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늘 그만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것을 잘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증권투자를 그만두시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3년 전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빛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